They've had cancer and they've been, you know, they, their cancer is gone and they are living a full life. But we can make it a chronic disease. Where people live with HIV as just another illness with a special, you know, couple of special precautions <annihilation> <li exhaustion> oh, Wow. So, my Pacuan was saying, No, you need to go. That p a c u a 어. has a bull. I'm not going to m i m even... like, i anyway. like, i o n t n o I'm o m o i o t t o o n i n t t o o i t o go. o 그리고 조심히 해야 되겠어 뭐가 올라갈지 몰라. 어, 그러니까. 그래. 야, 너진짜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근데 <웃음> 왜 이러는 거야? 어. 이것 때문에 이러면서 딱 만졌어. 어. 그랬더니 왜? 그냥 쓰나민 줄 알았어. <웃음> 아, 더 커진 거야 세상에? <웃음> 원래도 컸는데. 부럽다. 부럽다. 축코파렌그와도 그런 풍만함을 느껴보고 싶어. 좋아야 할까? 지금 한 시간 정도 공강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긴 좀 그래가지고. 뭐할 거냐면 오늘 배웠던 렉처들을 복습할 건 절대 아니고요. 땡스 때 어디 갈지 비행기 펴알아요 <웃음> Because sometimes we like look down on ourselves m I'm like, I'm not smart enough. This person is so much smart. It's not. It's all we all bring in different diversity, w all bringing different um, Uh, different insights into the situations, and we all look into the situations with...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Ino! 아이 좋아 좋아 언니 보고 싶었어 언니도 보고 싶었어 꼬꼬시안네 가만히 좀 있어 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이아뻐 거기 앉았어 니아앉아어 아니 아뻐아이 예뻐 완전히 초딩 잼미니 같은 밥상이죠? 아니 이거 엄청 타보이는데 진짜 안 탔고요 여러분 이거 엄청 맛있어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맛있겠죠? 그리고 양념치킨 땡겨가지고 양념치킨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환승연어를 보면서 먹을 겁니다 내가 이미 본 건데 새로운 게 아직 안 나왔나 보다. 화승에는 실패했어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뭐 보징? 음! 수수님 영상이 올라왔어요. 강아지한테 이렇게 그 닭고기 삶아가지고 저 밥이랑 같이 주거든요 원래 근데 오늘 아침에는 좀 남은 게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픈가 봐요 그래서 감자도 지금 삶아가지고 앉아야지 줄 겁니다 싸우고 있어. <웃음> 눈치 왜 봐? 계속, 계속 싸우세요. 하나님 하세요. 계속 하나님 아, 계속 하세요. 예, 예, 아이 귀여워. 편히 앉았어. 오잉 똑고 산책 갈까? 너도 갈 거야? 응? 산책을다 마치고 지금 방금 집에 와 왔고요. 아우 이뻐라 우리 샤넬 너무 예뻐 진짜 밖에 나가서 다, 다른 강아지들 보고 짖는 보고 강아지들 훈련 방법 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아신다면 아우 그냥 왜 이렇게 짖어? 왜 이렇게? 응? 어디 가세요? 갔다 왔으니까 발을 씻어야 돼이발봐 들어온 거 같아. 응? 아, 꺾을까자와 50분 갖고 왔어요. 50분 갖고 왔어. 이런 생각. 이때 막안 나오고 시 거고. 그러다 막아분은 기절하셨고, 저분은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셨네요. 전 진짜 오늘 한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벌써 저녁 9시인 거죠? 놀랄 노자네요 정말 그래서 내일 원래 제가 랩이 있는 날인데 개강 첫 주는 랩이, 랩을 안 하기 때문에 내일 랩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자체 공강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뭘로 하지? 내할게 없네? 내일도 뭐 강아지도 산책 시키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음, 금요일날 수업 좀 준비를 하는 자세를 <웃음>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선머를 들면 으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있었던 거두개 정도 복습.. 엔조 엔조가 N존, 저기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뭐가 저렇게 웃긴지 저 알고 싶네요 아무튼 과목들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클립에서 보셨다시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12시 40분이거든요 오늘은 첫날이었고 좀세 개나 들어가지고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이만 자도록 할 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자기 전에 킨 이유가 뭐냐면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또 틱톡에서 봤거든요. 이 크림 있잖아요. 한 너무 기름기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한이 정도만? 이 정도만 손등에 이렇게 하고 비타민 E 있죠. 요게 피부에 좋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약대생 맞냐며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짜줍니다. 이렇게 살짝 깨물 잘 깨물어야지 이렇게 잘못 깨물면 진짜 맞대가리 없는 거를 입술에 다묻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냥 원래 쓰시는 모이스처라이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단점은 끈덕끈덕하다는 거. 그래서 머리 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굿나잇. 머리 안 감아가지고 모자를 썼고 오늘은 공강인데 학교에서 공짜로 뭘 준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승민이가 쿠도를 먹자 그래가지고 코드빠를 먹으러 갈 거예요. 뭐해? 언니 갔다 와서 나가자. 응? 맘마 줄게. 나가기 전에 이불리버라는막 틀었고, 그 다음에 이 간식을. <놀람> 다 넣고 밥을 줄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게 별로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그냥 코도 하고있어요 <웃음> 내 등록금으로 산걸텐데 그 모든게 항상 먹는 그 메뉴 이분은 Make your o w 죽음의 4학년에 입문하신 분입니다 저 올해이 맞을거예요 올해이 맞을거라는 그런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새 학기에 팩 이랄까？다 라봤 어서 이렇게 해는데다 와서 조금. 저 이거 엄매 <웃음> 라다라이다 <업레이드 하겠다. 웃음> 레스트트에 새로 스타벅스가 생겼는데 와 진짜 개맛있어 너는 진짜 안 소리가 안어나 순간 이 새끼가 너 누나 존나 살인천적이 어났어 남색돌 <웃음> 보고 있는 거 너무 재밌어 누나 공부하잖아 보스턴에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타겟은 포기하고 스타마켓 와가지고 픽업할 거 픽업했습니다 짜잔 짜잔 잘 먹겠습니다 좀 더러워 보이네요 무시하세요 오랜만 이거 먹고 싶어서 제가 오이 사 왔어요 남자친구 점심 먹으라고 유부초밥을 썼고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섯 <놀람> 개 정도만 제거입니다내비이 너무 <놀람> 귀이너다 <놀람> Does he know that they're tiny?